안녕하세요. 수민사 아빠입니다. 제가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, 2013년식 그 f34 3gt에요. 그래서 얘를 중고로 약 2600만원 주고 샀고, 그래서 한 1년 반 넘게 잘 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이제 뭐 에라가 하나씩 뜨더라구요.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소모품들을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출근하면서 시동 걸었는데 이렇게 우측 브레이크 등 결함 에라라고 떴어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쭉 이것저것 교체 방법을 좀 찾아봤죠. 근데 제 차가 조금 레어한 모델이어서 우선, F30, 그 BMW 3 시리즈 F30을 찾아봤어요. 그래서 뭐쭉 내려보니까 똑같이 모양 나오고, 그래서, 아, 전국 규격은 P21W 싱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요 부품을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주문은 했고, 이제, 뭐,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밑에를 쭉 보죠. 뭐, 그래서 요런 게 있고, 요걸 뜯어내면, 요렇게 볼트 부분 두개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 볼트 뜯어내고 요게 이제 그 브레이크 헤드램프인데 그걸 이제 당기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기면 빼면 이제 전원 커넥터 있고 뭐 분리해주면 뭐 요렇게 요렇게 돼있다 여기서 제 차랑 조금 <웃음> 잘못된게 제차는 브레이크등이 이 규격이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규격이 아니어서 조금 한번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 보면서 그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요 브레이크등을 결국은 빼내기는 했는데 잘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음 이전 주인이 브레이크등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지 뭐 아니면 좀 오래돼서 뭐 문제가 있는지 잘안 빠져서 너무 안 빠지길래 이쪽 안을 다 뜯어 봤어요 그래서 뭐 내장제 다 뜯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안으로 들 쳐다보니까 여기랑 혹시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 까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여기를 아주 세게 당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깠고요 아 그리고 저는 제차 그 배터리가 요 가운데 쯤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오른쪽 하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까면서 아 다음에 배터리 교체할 때는 요쪽을 봐야 되겠다 뭐 그거는 하나 음 장점이 됐고요 그래서 요 다음 장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면 요렇게 규격이 달라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시면 인터넷에서는 요렇게 이제 같은 모양인데 저는 이게 다르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 차가 F34다 보니까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규격에 대한 거를 또다시 찾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또다시 주문을 했는데 아 BMW F34의 브레이크 등은 그 필립스 제품이고 H21 12V 21W 짜리입니다 어 좀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두개 샀고요. 얘는 네개 샀는데도 1800원밖에 안 해서 조금 비싼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이제 실제 지하로 내려가서 제가 교체하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.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죠. 그 전날 가서 한번 그 트렁크 안쪽 벽면까지 다 한번 까보고요. 그게 그게 안 되고 다시 이제 주문한 다음에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요 육각 요 뭐죠 그 스켓 아 이게 뭐라 그러더라 소켓 이신데 그거 이제 찾는 거고요 10mm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런 소켓 세트 사시면 뭐 5mm에서 뭐한 20mm, 30mm까지 있는데 그 안에 10mm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찾으셔서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네 이게 초보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이죠 이런 거 네. 그냥 네, 이해해 주세요. 자 이제 안쪽을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그 플라스틱 커버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인터넷 화면에서는 인터넷 화면은 플라스틱 커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예 달라요. 그래서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. 네. 지금 제가 또 따로 실제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요. 지금 손으로 열고 있는데 잘안 돼요. 그냥 공구 쓰세요. 네. 차가 조금 새 차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쉽게 열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공구 이용해서 힌지 부분을 건드리면 쭉 빠지고요 저 안에 볼트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10mm짜리 자이제 저거를 분해를 합니다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등을 저 빼내는 작업이 하, 처음에 할때잘안 돼서 거의 그 이틀 전에 했었는데 한 1시간 반 좀더 삽질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까보고 저기도 까보고 결국은 그냥 힘있게 댕기면 되더라고요 네, 지금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빠집니다 네, 안 빠지죠 막 차도 흔들리고 그래서 인터넷만 보시고 그냥 아 너무 손쉽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좀 세게 댕겨야 됩니다 지금 구조가 저 안에 보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차의 지금 네저 부분이 저쪽에 꽂히는 구조예요. 근데 그 저게 음 약간 힘이 있다 보니까 잘안 빠지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램프 뚜껑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세 부분을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. 저건 어렵진 않아요. 그다음에 커넥터 제거하고. 제가 저번에 그 이틀 전에 한번 해보면서 뜯어서 뭐 저거는 잘 빠집니다. 저렇게 빼시면, 네, 제가 어저께 빼놨던 건데, 예, 지난번 작업하면서 뺀 거고, 모양이 다르죠? 사이즈도 다르고, 그래서 네 다시 주문해서 오늘 받았습니다. 아, 그리고 작업하실 때그 유리 전구 같은 부분은 유분기가 있으면 이게 열을 그 열이 좀 나는 그러니까 전구가 열이 좀 나기 때문에 음, 유분기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필립스 제품이고요. 네, 방향이 저 위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치 잘 맞춰서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. 저건 어렵지 않습니다. 모양이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조금 짜증 났었어요 깠을 때 1시간 반 걸려서 자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게 초보다 보니까 실수를 또 합니다 여기서 어? 불이 안 들어오죠? 아 그래서 여기서 아또뭐 잘못됐나 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커넥터를 안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커넥터 꽂고 다시 확인합니다. 네, 그렇죠. 꽂아야지 불 들어오겠죠. 아, 들어오네요.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아, 이게 차도 그냥 일반 가전 제품처럼 이게 쉽게 뜯을 수가 있다고 이제 보통 블로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보고 아무렇지 않게 덤볐다가 조금 고생 좀 했어요 지금 원래는 첫날도 영상을 좀 찍어 놨었는데 아 이게 안 뜯기고 예상대로 뭐이 블로그에서는 10분 만에 된다고 하는데 안 뜯기고 안 되고 하니까 좀 멘붕이 와서 영상도 찍다가 배터리가 나간 것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전날 한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작업하실 때 그냥 블로그만 보고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요. 어,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2013년식이니까 한 7년, 8년 정도 된 차를 타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외제차 중고는 뭐 구매하다가 수리비 폭탄 맞고 뭐 어렵다, 어, 돈도 많이 든다, 사지 마라,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 뭐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냥 부품 사서 본인이 고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공임나라나 그런 거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비 좀 주기가 된것 같아서 뭐 이래저래 뭐 경고등도 뜨고 뭐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어뭐 이슈 생기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지고 조금 어, 외제 중고차도 생각보다 그렇게 유지 많이 들지 않고 쓸만하다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